어, 둘, 셋, 짠! 나가! 나가! <웃음> 용심 짜파게티. 야왜 <웃음> 잠이래? 용심 짜파게티. <웃음> 아, 셋, <됐어>. 셋. <쌤쌤. 웃음> 진짜 초간단 짜파게티다 그지? 여기다 좀이깨 넣을거야? 깨? 넣을 깨? 맛있으니아 맛있으니 먹자! 아 이게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죽이네요 힘드는데. 찬물을 먹어도 맛있게 먹는 정한이형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말이 필요 없잖아 음. 그야 음. 이상한 소리가 나네 아어 만두 죽지게 탔네 만두 하나? 와, 와 이게 진짜 아 만두 음 음. 겉발 올해 어릴 때는 요리 프로그램에 mbc밖에 없었잖아 요 오늘의 요리 뭔가? 그 아줌마 <웃음> 그 아침에 도마 소리에 아침을 깨고 <웃음> 맞아 엄마한테 그거 나오는 음식 해달랬다 엄마한테 뒤지게 맛도 <웃음> 넌참 그런 기억력은 좋아 아니 형제가 그게 맞으니까 기억에 남는 거죠 안 맞았으면 기억이안남겠죠그 <웃음> 아침에 또 얼마나 맛있게 해, 그 아줌마가 음. 아니, 내키우는데 그 어, 아침에 그만들 시간이 어떻겠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우리보다 더 일찍 나가시는 분들 많았잖아. 이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누나나 큰형이 먹을 거다 해주고 그때 <웃음> 응. 보내고 우리 엄마는 다 해놓고 나가셨어. 작년에 시집도 일찍 안 보렸대 네? 에큐라고 시집도 일찍 안 보렸대 진짜요? 응 동생들 보라고 우리 큰 공부는 엄청 일찍 가셨는데 시집은? 사랑했을 때 날라리였어 에 용심 짜파게티 에이. 아 진짜 큰공봐가그래서 우리 막내, 막내 삼촌 태어나기 전에 결혼했어 그래서 조카를 먼저 놨어 1년 있다가 음. 그리고 망인삼촌 태어났어 여전엔 그런 일이 많았지 뭐. 음. 겨울은 워낙 빨리 있었습니다 <웃음> 고이트도의또당을 떠. 자, 자, 짜짜 야, 니가 막 놀라워. 야, 오늘은. 야, 오늘은. 야, 오늘 야, 오늘 하면서 늘막 야, 오 오늘은. 야, 은 야, 오늘은. 야, 오 나? 은 야, 야, 하나 야, <웃음> 자, 국물이 다 어디 갔나지 모르겠네 저속에 있죠 음. <웃음> 옛날에 진짜 이 짜파게티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먹을 게 너무 없었잖아. 음. 음, 짜장라면은 진짜 확지적이었어. 그래. 그 라면 중에 거의 원투 할걸요 아마. 음. 그래도 그래도 나는 중국집에서 먹는 맛이 있어. 아. 당연하지. 짜장범범벅 있잖아 짜장범벅 음. 거의 한 박스 먹었다니까한 번에? 네한번 먹고 죽어보라고 친구놈이 사갖고 왔는데 짜장범벅 진짜 한 젓가락 그치 형들은 아니 왜 형들이야 나는 소식하는데 에이. 물 부어놓고 애들이 이렇게 막 비벼서 줘야, 먹으라고 지도 나오나? 짜장봉벅이? 응편의점에서 예전에 본것 같은데 있어 지금 있어 아 있어요? 응 분위기는 그대로야? 짜장봉벅? 응, 응. 옛날 맛은 아니겠죠 우리 애들 먹려고 봤어 맛이 옛날 맛이 변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입맛이 변한 걸까? 입맛이 맛... 변한 거야 입맛이 변해 입맛이 변하니까 거기서도 변하여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둘다 변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지금 그야쿠르코 어? 도시락 먹어봐요, 그그 그 맛인가? <웃음> 야쿠르코 도시락? <웃음> 팔도 아, 라면! 지금은 난 사먹진 않지만 저걸 한번 먹어봤거든요? 이거 응. 새거맛있던데 옛날, 옛날 맛이 아니니까 아, 그래요? 옛날그 노란 노거 누가 하나 뺏어 먹으면 건더기 있는 아 노란 거 그날 개 사망이야 <웃음> 큰 <웃음> 싸움 나지 군대 있을 때 많이 먹었던 거 같은데? 또 쌀국수면 군대 있을 때저군대 있을 때는, 저 군대 때는... 야, 야, 물 야. 양이 확실히 적당하게 딱 됐다 죽이죠? 응 어, 어. 역시 노, 우리는 농심 세창 컵면 우리 야구르트 육개장 그래? 육개장도 야구르트게 준장 어. 아, <웃음> 없었어 센차 컵면하고 라면은 신라면 음. 내가 마지막 신라면 신라면 다음에 이라면 나오고 응. 용심 육개장사발면이나 초등학교 때도있었는데 롤라장 가면 롤라장에서 하졸을따다배고프면 그거 하나 딱한면오란시하고오란시 아, 응. 미란다 미란다 미, 미린다 아니냐? 미린다. 미란다였어요, 미란다 미란다 미니다 미란다 미란다 미란다 미란다 오란시가 좀 비쌌고 미란다가 싸고 미란다는 그거 아니야 법칙? 야, 형사들이 왜아 아니에요 형사들이 왜 야, 미린다였네 때... 미린다? 그래 미린다라니까 그럼 미란다 미린... 아그 법... 다음에 썬키스트 거였구나 미란다는 그거잖아 미란다 법칙 맞지? 음. 미란다의 법칙 음. 전무상 전우, 전우상... 네. 뭐? 미란다의 법칙 아닌데? 미린다의 법칙인가? 미린다를 음료수고 미란다 법칙이라니까 그니까 러 얘가 미란다를잖아 지금 음. 처음에 왜 이렇게 여기 흙을 하는 거야? 미랜다에밥 먹다 말고 갑자기 왜날그 생각이 나서 그래 아, 그래 요 그니까 음, 미란다커 조... 가게에서 초콜리 같은 거 훔치지 말라니까 <웃음> <웃음> 대림동과 하면 오아시스동대문과 하면 국제 놀라장네 응? 우리 동네가 국제였는데? 우리 동네가 국제였는데? 무둥이 그 88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웃음> 이름이 다들 화려해. 아 숟가락으로 해변 딱 하나 넣으면 딱인데 만두 주세요. 아, 너무 너무 맛있다 이거. 아유 씨. 나도 그생각하는데 숟가락으로 뽑아먹까 막간. 이건 퍼야지 근데 숟가락으로. 난 만두 푸겠습니다. 가자! 야,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금방이네 나 솔직하는데 이거는 내가 끓일 양에 물을 반만 넣으면 돼요 음. <웃음> 실패가 없어 아, 네. 맛있다 왜 기름을 순간에 넣냐면요 그래야지 물이 금방 쫄드라고 음.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그치? 아 배고플 때 진짜 먹어야 돼짠잘 아, 먹었습니다